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입니다 최근에 다운에서 새로운 전기자전거 뉴에이브가 출시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전기자전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16인치 뉴에이브를 시승해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랬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썰을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독특하고 앙증맞은 외모에 반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세요. 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다혼 뉴 웨이브의 가격을 먼저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6인치 휠 사이즈와 20인치 휠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16인치 휠 사이즈가 170만원 20인치 휠 사이즈가 240만원입니다 도심형의 접이식 미니벨로인데 가격대가 꽤 높죠 기대할만한 주요 특징을 예측해 보시면서 실제 스펙과 실제 시승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리뷰할 제품은 16인치 휠 사이즈 입니다. 우선 모터는 36V에 250와트 입니다. 도심형으로서 아주 표준이죠. 지난주에 소개 드린 30에서 50만원대의 제품 스카닉과 동일한 모터 스펙 이고요 차이점은 뉴에이브는 파스 전용 이라는 것과 토크 센서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도심형에는 페달 회전 수가 적을 때 모터가 작동하는 케이던스 센서가 대부분 탑재되는데 반해 페달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 모터 파워가 출력되는 토크 센서가 적용돼다 거죠. 토크센서는 어필주행을 많이 하는 m t b 에 주로 탑재됩니다. 높은 경사를 오를 때 힘이 드는 만큼 페달링에 부하가 많이 걸리 니까 그 압력을 센서가 인지하고 전기를 출력해서 어필주행이 수월하도록 돕는 원리인거죠. 뉴웨이브에도 이런 방식으로 모터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유유자적 라이딩 할 때는 전동의 힘을 사용할 일이 적어지죠. 페달에 가해지는 힘이 적으니까요. 대신 빠른 스피드를 내려고 속력을 높일 때는 페달에 압력을 압력이 발생하니까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기어비를 가장 고단기어로 변경해서 평속이 2 5 k m h 를 유지하도록 페달을 빠르게 굴려줘야 모터가 한 번씩 작동하더군요. 그냥 유유자적 페달을 굴려도 평속 1 8에서2 0 k m h 를 찍긴 합니다만 여유롭게 페달링하면 전기의 어시스트를 받는 경우가 적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속도를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스로틀 모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적은 페달링으로 편하게 속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더군요. 더 재밌는 건 저단 기업이라는 겁니다 도심형이니까 속도를 내기보다 편하게 페달링 할수 있는 저단 기업이가 탑재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저단 기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크랭크가 미니벨로를 잘 쓰지 않는 42T, 스프라켓이 14-28T로 에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고단기어로 설정해도 평지에서 속력을 내면 약간 내리막길에서 속력을 내는 것처럼 꿀렁꿀렁해지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23kmph 이상 속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페달이 헛도는 현상도 쉽게 나타납니다. 혹시 내가 저단기어와 고단기어를 헷갈리나 싶을 정도였죠. 그러다가 진짜 내리막길을 만나면 아무리 약한 경사도라 할지라도 페달을 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페달을 굴리는 순간 헛돌아버려서 발이 미끄러지거든요. 속도는 내고 싶은데 자전거는 서스펜션을 단 것처럼 위아래로 계속 꿀렁대지 페달링은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지 아주 짜증이 나더군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기어비가 워낙 가벼워서 무동력으로 어필코스를 주행하기에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16인치 휠사이즈 제품은 무게가 약 15kg 정도밖에 안돼서더 수월했습니다. 웬만한 일반 미니벨로의 무게가 보통 15kg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평지에서는 사실 배터리를 꺼놔도 여유라이딩에 무리가 없고요 5% 이하의 어필코스라면 입문자도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작은데다 무게가 가볍다보니 자전거를 들고 한두개 층 정도의 계단 이동은 크게 부담이 없더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거주하신다면 큰 가산점이 될것 같습니다. 전동파워를 사용해 어필을 주행했을 때는 최대 출력파워로 13% 이상의 경사도에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속도는 저조하지만 가벼운 기어비를 더해주면 속력을 올리면서 에너지 효율도 쉽게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필에서든 평지에서든 엉덩이를 들고 타거나 한손으로 라이딩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16인치는 휠 베이스가 워낙 짧은 데다 조향성도 너무 가벼워서 핸들바 좌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거기다 바퀴까지 작으니 속도 방지턱조차 위협적일 수 있죠. 마치 스트라이더를 타고 달리는 기분이랄까요? 물기가 있는 미끄러운 지면과 높이가 낮은 턱 울퉁불퉁한 길을 조금만 비스듬히 스쳐도 바퀴가 쉽게 중심을 잃고 조향성도 많이 떨어지니 자전거 입문자라면 친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들더군요. 배터리는 7A입니다. 파스 출력 모드가 총 4가지인데요. 1단계로 사용했을 때의 주행거리는 스펙상 약 40km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행했을 때 1회 충전으로 70km를 이동하더군요. 거의 2배 차이 라는 스펙 차이는 뭐지? 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마도 평지를 달렸던 거리가 대부분이었고 꽤 오랫동안 2 5 k m h 이상을 유지했던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배터리 부분에서의 단점은 활착이 안된다는 겁니다. 충전할 만한 곳에 자전거 자체를 들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오토바이도 아닌데 충전 장소에 제약을 받는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당연히 여분의 배터리를 구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만약 급하게 카페나 식당에서 충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음.. 그냥 충전하지 말고 체력 엔진 쓰라는 얘기죠. 아마 이건 가벼운 저당 기어비를 탑재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다음은 폴딩 방식입니다. 뉴웨이브에서 존재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마 폴딩 방식일 겁니다. 이중 튜빙 구조로 된 헤드튜브와 시트포스트를 프레임 위로 접은 다음 보조바퀴를 이용해 끌고 이동하는 방식이거든요. 프레임이 접히지 않아서 전체적인 폴딩 크기가 작진 않은데 접는 방법이 너무 쉽고 간편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핸들바 양쪽 그립부터 안장까지 접히는 데다 페달까지 쉽게 탈착 이 되니까 좁은 현관에 보관해도 될 만큼 폭이 좁아집니다. 게다가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세울 수있기까지 하니까 아마 UAV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최저단같은 최고단 기업이의 가벼움 조향성에 가벼움, 자전거의 무게의 가벼움, 그리고 불편한 배터리 충전 문제, 독특한 폴딩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먼저 말씀드린 제품 가격과 그리고 해당 특징, 저의 개인적인 리뷰를 잘 종합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애정 듬뿍담긴 수신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주도 행나하세요 여러분 행나!